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텍스트를 음악으로 생성해주는 AI 등 음악 AI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말은 많긴 했지만 음악은 아직 딥러닝이 많이 안된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전히 부족한 점은 많지만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라고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NFT나 유튜브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릴즈나 쇼츠 같은 것들을 올리고 계시다면 늘 음악 저작권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물론 무료로도 많이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가끔 나만의 컨텐츠에 나만의 음악이 어딱 맞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이용해도 좋겠다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참 그전에 구글에서 AI 바드를 내놨는데요 오답을 얘기해서 말이 많죠 JWST에 대한 바드 답변 과학자들 사실관계 오류 지적 이라는 기사 타이틀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답변 중 바드는 JWST는 우리 태양계 밖의 행성에 대한 최초의 사진을 찍는데 사용됐다 고 답했는데 하버드 스미소나인 천체물리학 센터의 그랜 트트램블레이라는 어, 과학자 그분을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은 해당 답변이 사실관계 오류라고 지적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가도 지금 7%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 이런 이슈는 이제 드디어 AI의 서막이 시작됐다는 라 반증이겠죠 우리 메타저고리 구독자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 상인처럼 준비해보자고요.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채 g p t 를 결합해서 빙에서 서비, 서비스를 시작하고 구글 바드도 내놨으니까 우리 서로 비교하며 공부해봅시다. 자 이제 음악 ai 로 돌아와서 먼저 물버트라는 ai 를 소개해 드릴게요 구글 계정으로 간단히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만 하시고 이제 회원가입만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런 창이 뜹니다 텍스트로 음악을 생성해 줄수 있는 ai 라서 제가 아리랑을 가지고 재즈를 믹스해서 생성해 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음악 좀 참담했습니다 결과는 아마도 아리랑이란 데이터가 없는 듯합니다 달리투나 미드전이 같이 동양적인 데이터는 많이 부족한 듯 보여요 관계자에게 아리랑을 보내볼까 고민을 잠깐 했었습니다 어, 보시면 어제 텍스트로 음악을 생성했던 자료입니다 어제 몇 시간 동안 녹화를 했었는데 오디오가 전혀 안들어갔더라고요 하필 일발. 음악을 들어봐야 하는 AI 영상인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찍었습니다. 두 가지 AI 소프트웨어에 대해 찍었는데 하나는 지금 임포트가 안 돼서 일단 이무버트 AI만 올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시면 제가 아리랑을 가지고 굉장히 좀 어, 조용한 무드의 그런 음악을 생성해줘 아리랑을 가지고 좀더 쿨한 버전으로 생성해줘 엘레트로닉 뮤직처럼 뭐 생성해줘 아니면 뭐 코리안 트레이디션 스타일을 믹스해서 엘레트로닉을 스타, 어, 생성해줘 뭐 재즈를, 재즈와 를재즈 믹스해서 오리엔탈 스타일로 뭐 생성해줘 여분 이런 것들로 요청을 해봤는데요. 음, 오렌타르의 데이터는 확실히 부족해서 어, 사실 충분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시면 Generate a track이라는 곳이 보이고 그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 텍스트를 넣는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텍스트를 넣고 그 옆에는 이제 음악의 길이를 조정을 하고, generate trick 하면, track 하면, 누르면, 새로운 곡이 생성됩니다. 보실게요. 어, 라틴 리듬을 믹스한 쿨한 음악을 생성해줘라고 지금 요청을 했고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어떠신가요? 쿨한가요? 엘레트로닉의 네오 퓨처 음악을 생성해줘 라고 요청을 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다운 트랙을 들어보시면 중간에 어, 여자분이 무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오디오 워터마크예요 이게 어, 다운로드하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따 다운로드 한 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텍스트로 음악을 만드는 게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왼쪽 카테고리란에 보면 어무드가 있고, 장르가 있고, 테마가 있고,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인스트루먼트가 있고, BPM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무드는 뭐 쿨한 무드, 드리미 무드, 어쿠스틱, 에픽세드, 피스포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보시면서 이제 한 번씩 들어보시면서 어, 내가 만드는 영상이나 아니면 내 컨텐츠하고 어울리는 것들을 어, 믹스 매치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장르에도 플러그, 그러니까 인기 장르가 있고 뭐블랙퍼스트 체럴리, 포크, 일렉트로닉, 뭐,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재즈 앤 펑크, 팝 케이팝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안 들어봤네요 락도 있고 테크노도 있고 디스크도, 디스코도 있고 굉장히 여러 장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테마도 마찬가지로 액션, 아트, 뷰티, 시네마틱, 코미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어, 한 번씩 다 체크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프트웨어에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다운로드를 한 거를 지금 이 영상에 제일 처음 배경 음악으로 썼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Moobirds Moobirds 메디테이션 하시는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채널에 매우 유용하게 쓸 곡들이 이 라인에는 꽤 있어 보입니다 힐링, 치유 이런 카테고리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겠죠? 무드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어, 이 중에 뭐인스피레이션 펀, 뷰티풀 뭐 많지만 여기 셀러브레이션에서 크리스마스가 있고 발렌타인이 있어요. 한번 발렌타인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곧 발렌타인데이가 오기도 하니까 그때와 맞는 음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Mübert Mübert 요금제는 어, 무료도 있고 한 달에 14불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9불 정도 되니까 어, 조건들을 따져보시고 필요하시면 음, 요금제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NFT나 어, 퍼, 퍼스널 프로젝트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커머스, 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사용하려면 약간의 요금제를 내야 할 필요가 있네요. 마음에 드는 곡 중에 다운로드를 하면 마이 다운로드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내 컴퓨터로 옮기고 싶으면 내가 이걸 어디에다 공유하는지 유튜브면 유튜브 채널을 명시를 하면 컴퓨터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상 메타저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